안녕하세요 키미안입니다 하니루 오늘 영상은 나우 w 마스터라는 MMORPG 게임입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은 게임을 켰을때 나오는 배경음악이고요 일단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조금 어제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그래픽도 괜찮고 할만하더라고 일단 캐릭터가 뭐뭐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캐릭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번째, 팔라딘 이런식으로 스킬을 한번씩 클릭해보면은 생성하기 전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팔라딘 해가지고 뭐 코스튬같은것도 뭐 이렇게 딱보여주고요 뭐다 랜서 딱 힐러같은 느낌 공격력이 좀 낮아도 이제 뭐 버프 디버프로 파티플레이 필수적인 이게 MMORPG다 보니까 레이드막 이런 필드보스막 이런게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직업별로 뭘 해야되는지 딱 할게 다 있는 그런 게임이죠 뭐 코스튬도 보면은 다 이뻐 괜찮아 근데 이게 딱 이게 살짝 좀 아쉽다 이게 어떤 스킬인지는 좀 보여주면 참 좋을텐데 그 다음에 엣지워커 딜러죠 얘도 뭐딱 봐도 딜러고 음 코스튬 안 보여줬구나 개인적으로 이 코스튬이 제일 이뻐가지고 나는 이 캐릭으로 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소울리터좀 뭔가 스읍. 코스튬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엣지워커를 했습니다 어제 좀 하니까 29? 그 정도까지 찍었는데, 일단, 게이, 이 게임이 뭐, 어떤 게임인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다 보여드려야지. 자, 지금 보이는 게마을이고요 보면, 여기 뭐, 경험치 나와 있고, 레벨, 그 다음에 여기 뭐, 전투력. 뭐, 장비에 따라서 전투력이 올라가죠. 레벨. 뭐, 이건 뭐, 딱 봐도 알겠죠? 뭐, HP, MP. 이거는 뭐, 이제, 버프. 처음에, 캐릭터 계정 만들면 이거 버프를 주실 거예요. 이벤트, 이제 접속 이벤트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도 꽤 많은 편이지. 이 정도면 되게 좀 많이 퍼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 보면은 이제 무기, 방어구, 장신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소모품에 보시면은 뭐 퀘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냥을 한다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뭐 등급 신발 상자를 줘요. 뭐 아이템 획득 드랍률 뭐 이런 것도 있고. 경험치, 뭐 골드, 그 다음에 뭐 강화 주문서 뭐 있을 건다 있어! MMORPG다 보니까 그뭐 스킬 포인트북 요거는 뭐 몬스터 처치로 획득한 정리품 그래서 뭐 장비 나오고 일단은 다 까고 그 그러니까 해가지고 자동 장착 누르면은 알아서 이제 템 이렇게 바꿔주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뭐 성장 같은 거 어차피 다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도 레벨업 시킬 수있고요그 다음 아까 봤을때 이제 뭐 주문서 있었잖아요 주문서 주문서로 이제 장비 강화 뭐 이런식으로 하고 뭐 이제 뭐 돈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이게 해보니까 골드를 잘 모아야돼 왜 골드를 잘 모아야되는지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메인 메뉴들 얘 보면은 되게 뭔가 많아요 얘 보면은 신기한게 여기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가디언이라고 하는건데 좀어 다른게임이랑 좀뭐 참고를 뭐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좀 펫같은 느낌? 펫같은 느낌이에요 펫이런식으로 각인을 하면은 내가 이제 소환을 할수 있는거죠 자동소환 가디언이 필드에 소환되었습니다. 아, 이게 그거다. 이게, 이게 있어야지 소환을 할 수가 있어. 최대한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유틸이라고 나와있죠. 뭐, 뭐, 디펜스, 유틸, 뭐, 어택, 뭐, 이런 식으로 얘네 종류들도 다 나와있고 얘네도 등급이 다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디언을 이렇게 막다 소환을 하면서 얘네를 소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쓸 수가 있어. 아 잠깐만 이거 막 눌러가지고 티켓 다 날라갔어 네. 업적 보면은 업적들 있죠 몬스터 잡았을때 그리고 이 업적 등급에 따라서 또내 능력치가 또 올라가요 보면은 어차피 내가 사냥을 하고 퀘스트를 하고 하면은 뭐 장비도 얻고 캐릭터가 세지고 돈도 사용할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걸 계속 순환시켜주는거지 그래서 내가 더 금방금방 성장하는게 보여서 재미가 있더라고 어그 다음 여기는 스킬을 내가 이제 돈을 주고 강화를 해야돼 레벨에 맞춰서 스킬 포인트도 이렇게 지워지고 스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모자란 적은 없어 내가 지금 계속 게임을 해보면서 이게 스킬 포인트가 모자라기보다는 돈이 모자라더라고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런식으로 해서 하면 되고 여기 보면은 할것도 되게 많아 훈련 뭐 골드 던전 경험치 요일 장비 던전이 있는데 일 사냥하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골드 던전 한번 돌아볼게요 이런식으로 쉬움 보통 난이도가 있고요 나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 20... 29인가 그랬는데 전투력이 4만6천밖에 안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쉬움에 입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사냥같은 경우는 거의 나는 오토를 많이 썼어 여기 보면은 이게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비도 내가 직접 잡을 수 있고. 여기 이제 프리가 있고, 오토가 있고. 오, 어, 봐봐. 스킬 한번 쓰니까 다 죽었어. 그리고 가디언 보면 이거 클릭을 하면은 얘 가디언도 스킬을 써요. 요거, 뭐 이런 식으로 가디언이 나와서 스킬을 쓰는데, 뭐다 변신했는데? 아 내가 오크로 변신하는 스킬이네 이 골드 던전 이게 시간제로 되어있네 여, 여기는 일단은 한 번에 계속 해볼게요 잡아봐야지 맥스 시간 아 맥스 시간을 두고 클리어를 하는구나 일단은 요런식으로 돈도 10만원 줬네 도전 도전은 이제 뭐딱 보면은 음.. 무한의 탑같은 느낌이죠? 탑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명예의 탑 이것도 비슷하네? 이게 주는게 다 다르네 정의 던전은 내가 전투력이 안돼서 못가고 요것도 못가네? 레벨은 되는데 전투력이 안돼 <웃음> 이런식으로 되어있고거요 PVP는 레벨 40부터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양압당할까봐 또 게임을 더 많이 해보고 즐길 수 있을 레벨을 40으로 잡은 것 같아 그리고 레이드가 있죠 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벨 25 이상 4분내 레이드 매칭도 있고요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캐릭 MMORPG이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함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잡는 그런 거를 좀더 많이 특화시킨 것 같아 그리고 월드보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월드보스 안내 경비원 있죠 레벨이 레벨대로 또 나눠놨어 월드보스를 이런거 나쁘지 않지 일 월드보스에 들어왔는데 딱봐도 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그치? 네가 월드보스니? 예. 피가 어? 안다는데 잠깐만 TT 못잡아 이거 왜 이거 안돼 사람들이 다 와야되는데 사람들이 오늘은 별로 없네 이 레벨이 너무 낮아서 그런것같아 이제 파티같은것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길드원들이랑도 파티할 수 있고 뭐 친구랑도 파티를 할 수가 있고 자그러면 길드도 보여드릴게요 길드보면은 뭐 출석체크 있고 이게 그냥 일반 레이드도 있듯이 길드버프도 있고 길드레이드라는게 또 있어 돈 내고 이제 거, 길드버프를 또 구매할 수 있어요 뭐 시간도 2시간 되게 좀해자스럽죠이 정도면 근데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 척살부는 길드원끼리 뭐 싸움하는 그런 게 있나봐. 길드레이드 이렇게 길드레이드가 있고 쉬운 이 있는데 뭐 입장 불가. 이거는 내가 들어오기 전에 다 잡았나봐 이미. 깨비. 아까 스킬도 있고 있었잖아. 내 여기 룬 룬이라는 것도 있어. 룬이라는 거는 캐릭터를 더 성장시켜주는 하나의 또 컨텐츠예요.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룬 조각. 필요한 룬조각으로 물리방어력, 뭐 HP, 뭐 HP 회복 이런게 있고 이쪽에서는 뭐 쿨타임, 뭐 이속 증가, 회피, 물공 증가 이런게 있고 요거는 이제 레벨 88대부터 할수 있대, 다른 룬 요거는 뭐 이제 치명타, 치명타 추가 데미지, 어 치뎀이라 그러지, 치댐같은거 요런것도 다 있고, 이번 이거는 추가효과가 있죠 이 레벨에 따른 추가효과 보면 할게 굉장히 많은 거지. 이 게임이. 자 그러면은 퀘스트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일단 필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필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도를 눌러서 지금 내가 갈수 있는데 뭐 클릭을 해가지고 뭐 추적을 해서 이동을 하거나 즉시 이동. 이렇게 클릭을 해도 가고요. 근데 시간 아깝잖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검은성채 초입부에 있었어. 즉시 이동을 눌러가지고 이거는 무료 다이아 퀘스트께서 받는 무료 다이아라 아까 빨간 다이아가 이제 캐시를 했을때 받을 수 있는 다이아 아니 아니 야 포션 먹을 새도 없이 죽었어 너무 센데? 아니 이게 레벨 순으로 이렇게 되는거 아니었어? 몬스터를 한번 잡아봐야 되나? 오야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도망가. 도망가. 제가 도 제가 도망가. 에이, 탈출. 이 77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임 던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PVP도 있고 파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여기서. 자. 어머나. 반가워요. 여기서 이게 해 놓은 걸로 뭐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네. 근데 별로 안아픈것 같은데? 생각보다? 레벨은 높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아픈데? 응? 뭐야? 경험치 안주는데? 나갑시다. 여기서 보면은 경험치가 아니라 주문서 이런걸 얻는데네. 여기 뭐 물음표 누르면은 뭐가 나오는지 뭘 얻을 수 있는지 나오네요. 나파티상냥하는 그러니까 곳이네. 딱 보니까.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해 게임은 나우리마스터라는 게임입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MMO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플레이 해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두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